야 뭐하냐 너들나 이렇게 가야 돼 이제 노노노 야 이번에 그시티런닝인가 뭔가 해서 나왔대 나랑 같이 음. 가볼래? 아 그거 그거 응. 뭐뭐다 같이 하는 거야? 어다 같이 하는 건데 일단은 오, 내가 듣기로는 테일즈런너랑그 뭐. 비슷하다고 들었거든? 테일즈런너랑 비슷하다고? 어, 야 같이 한번 해볼래? 어 그래? 근데 너한 번도 안 해봤어 오늘. 이제 이걸 어 그냥 뛰면 아, 귀찮으니까 올려. 어 유튜브, 유튜브 올리... 올리게? 응큰 그림이었네 이거 올리는 김에 그냥 올리면 또 재미가 없어. 내가 이번에 어 어떻게 올리는 <웃음> 어떻게 올리게? 슈퍼 깐지나게. 오호 오호 편집의 오케이, 오케이. 힘을 한번 믿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내가 하는데 이거 편집으로안될것 같다 하면 은 때려칠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너 <웃음>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몰라. 나 몰라. 나 그냥 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자 이거 어차피 입장하는 거두개더 어. 줘. 아 그래? 보자. 잠깐만. 아, 잠깐만 나와봐, 잠깐 나와봐. 나 이거 옵션을 안 켰다. 어, 이건 야, 나 나왔더니 이거 입장권가였어 야, 그거 10분, 10분 그거 하면 주잖아. 응, 음, 난 캐시가 될 거야. 좋네. <웃음> 아, 뭐지? 개 손해 본거 같은데. 아, 돈이, 돈이 나와도 우 건가 아 아, 그개 손해 본거 같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웃음> 아니야, 지금 어떡하지? 유튜브 올라가자마자 바보라고 듣겠어 아, 지금 스트리밍 중이야? 아니 녹화 중이야. 아. 모두 조심하랜다야. 이뭔 이게 뭔데 이? 오 정말 귀엽다. 귀여워. 나처럼 생겼어. 어, 나도 나다아어 아, 이쁜 나, 말해야지 뭐, 뭐야 이 뭔데 뭔데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오 자동 대신데 이게? 아 대체. 오아오야와나나 <웃음> 어, 아.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뭔슨 일이야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있거 아, 같아 어 요거 어어오오홀오홀야 잘하는거 맞냐 왜다 쓰러트리고 왔냐 어다 쓰러트리고 왔는데 니? <웃음> 나다 쓰러트리고 왔다고? 다 쓰러트리고 왔는데 니다 맞고 있는거야 지금? <웃음> 아 뭐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 너다 어, 쓰러트리고 어아어 뭐야, 아. 어, 뭐야. 야, 아 근데 진짜 야. 다 쓰러져 있는데 야너 너 얼마나 맞은거야 야나 나, 나는 나는 쟤능충이 아닌가봐 아 영세난다 <웃음> 진짜 냄새. 뭐야 이게 끝이야? 끝이 왔는데. 뭐야 이게? 아 뭔데? 한번더한번더나한번더나 이거 한번더할수 있어. 아한번 더? 뭐, 더 어나한번더할수 있어 도어나 할인권 할인권 하나 있어 이거. 어나 캐시가 그거. 있어. <웃음> <웃음> 어떡하지 진짜 유튜브에 뭐라고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는데. <웃음> 난 나까지 박제되는 거 아니야? 아마도 <웃음> 그렇지 않을까? 농촌, 농촌, 농촌, 농촌, 농이 농촌, 농촌, 농촌, 농촌, 농촌, 나촌 농촌, 농촌, 이제 내야 나, 나진나진어졌어 아, 아, 진짜, 진짜, 진아 진짜, 진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짜, 진이진주작이야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안 할래. 어.